안녕하세요. 큰타로입니다. 아, 한 3일 만인가요? 어, 제가 연타로 두 개를 올려놓고 한 3일 만에 지금 다시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왜 그랬냐 하면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어, 근데 약간 간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간 수치 낮추는데 그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 중에 하나가 금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연을 들어갔답니다. 아 오늘이 3일째 인데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어, 집중도 잘 안되고 음, 그래서 제가 음, 영상을 좀 2, 3일 쉬었어요. 잘 나올까 모르겠어요. <웃음> 자 오늘의 주제는 쓸데없는 말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어, 오늘의 주제는 내 생각할까 입니다. <웃음> 그 사람의 진심. 너무나 궁금하죠? 날 정말 사랑이나, 사랑했었는지. 그렇게 매정하게 떠나간 그 사람의 진심이 너무너무 궁금한 여러분. 네. 자, 여기 카드 그냥 그림. 아무 의미 없어요. 밑에 건. 아무 의미 없고. 그래도 마음에 싹 들어오는 게 있다면 하나 골라주시고요. 번호는 여기서부터 1, 2, 3, 자,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는 숫자 무시하셔도 되고요. 음. 어, 이 숫자에 꽂혀셨다면 이 숫자대로 뽑아도 되고. 하지만 리딩은 1, 2, 3, 4입니다. 네. 자, 고를 시간 드릴게요. 그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루비를 선택해 주신 분네 리딩에 들어갈게요. 루비 여기다 놓고, 음, 너 여기 있어라. 오케이. 자, 내 생각할까요? 음. 저도 그래요 내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끝이 뭐 진짜 어떻게 났던지 가 안에 그래도 그때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으면 좋잖아요 그쵸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어, 그 사람 내 생각할까 음, 어디 봅시다 어 그래도 생각을 하기는 하네요 이분은 음. 음 새로 뭔가를 시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하고 계신 것 같고 거기에 문제가 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많을까 음. 이분은 뭔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갖다가 시작하기 위해서 음. 어 <웃음> 이분하고 어떻게 헤어지셨어요? 음... 어, 두분뭐 어떤 음... 뭐그 리듬이 안 맞았었나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 성향 같은 거. 음... 나는 조금 뭐 열심히 뭔가 어, 뭐지 살라고 노력하는데 한한 어, 한 사람은 그냥 별로 부족한 게 없으니까. 나하고 너무 저게 달랐다 삶의 리듬이 좀 달랐다 그럴 수도 있지 음. 사, 삶의 리듬이 달라서 같이 섞일 수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그쵸? 음. 어디 봅시다 음. 아니 내용은 없고 밑도 끝도 없이 뭐그 뭐지? 굉장히 지치고 뭐 이런거 있잖아요. 지치고 그러고 음뭐 물질적인 카드도 나오고 행맨도 아주 그냥 종잡을 수 없는 카드들로만 나열이 돼있네. 음. 이게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어디 봅시다. 어. 조금만 더 뽑아볼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 이 사람은 음, 사랑보다는 어떠한 자기의 목표 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자기, 자신의 목표나 어떤 금전적인 거 이런 거에 굉장히 어,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어, 굉장히 뭐,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일 열심히 하고, 뭐, 거기에서 뭐, 일, 하다 보면 뭐, 추러벌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뭐,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사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그, 저게 온 거야. 어, 자기 뭔가의 그, 한계에 이르렀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는 내삶 속에서 즐겨도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어. 어디 한번 더 봅시다. 음. 그 여러분들 생각은 하기는 해요. 음. 여러분 생각은 해 지금 이 사람은 어떠한 음. 뭐 유흥이나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어 목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어. 앞으로 나아간다. 어.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생각하는 거는 자기한테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닐까. 그,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떤 유흥오락보다도, 어, 놀고 싶어도, 놀고 싶어도, 지금 삶이 너무 지쳐있고, 음, 너무 지쳐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 자기 목표가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에요. 어. 애누리가 없지 이 사람은 어. 어떻게 보면 그,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되게 고독하고 외로워요 어. 고독하고 되게 외롭고 틈틈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이 어, 뭐 깊지는 않다 라고 봐요 어, 여러분들의 생각이 깊지는 않다 어. 그러면 그 사람의 진심은 무엇이냐 음, 그 사람의 진심을 한번 볼게요 아직까지는 그럴 여력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무슨 워커홀릭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뉘앙스가 들어. 음, 생각이 나기는 나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에 대한 진심은 여러분하고 같이 뭔가를 갖다가 계획해 나가고 싶었다. 음, 그럴 생각은 있었다라고 봐요. 그럴 생각은 있었지만, 자기가 생각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고 이 사람은 말해 줘요. 음. 음. 왜냐면 하 자기가 너무 음, 지쳐 있었고 아직 목표를 이루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 달성을 이루지 않았는데 또 이루지 않았는데 너무 지쳐 있었다. 그래서 솔직히 약간은 갈등은 있었다. 지금도 너가 그립긴 하다. 음. 이 사람의 말로 하자면 네가 그립기는 해. 음, 네가 그리워. 어 그렇지만 음, 내가 너무 어, 사랑,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기에는 내 현재 상황에 너무 지쳐있어. 음, 지쳐있어. 라고 이 사람은 말을 해주고 있네요. 음. 여러분들을 생각 안, 그러니까 여러,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야 감정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감정에 이런거 보다도 이 사람은 자기 일이 우선 이에요 어 나는 아직까지는 내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파랑새야 음. 너, 너가 너 싫어서가 아니라 너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 야 너의, 너의 마음은 나는 있어 음. 그렇지만 그게, 내이 모든, 내 주변 환경을 갖다가, 내, 뭐지, 내가 돌봐야 될 것들, 내가 해나가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 응? 음? 그게 나는 더 먼저라고 생각해, 파랑새야. 음. 나는 아파할 시간도 없어. 솔직히 쉬고 싶어.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어, 지금. 음, 이 사람은 쉬고 싶어요. 그렇지만 나는 곧바로 또 무엇인가를 또 해야되고 나는 그 일에 그그 음, 뭐,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이분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나요? 음? 음, 나도 그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니야 나도 그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니야 나도 안정된 삶을 원해 파랑 새야 응. 내가 너를 떠난 건 응. 너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지금 내, 내 상황으로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이야 난 너무 외롭고 고독해 하지만 내이 외로움과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너한테로 가기는 너무 힘들어 왜 내 주변의 상황이 아직 해결된 게 없어 나는 이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한발한발 한발 무거운 걸음을 내딛어야 돼 이걸 너하고 같이 하자고 나는 말할 수가 없어 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 어, 그래도 너무 다행이다 어. 이이 이 친구는 음, 그래요. 여러분하고, 여러분을 갖다가 택할 수 없었고, 그때 여러분을 떠나와 있었던 이유가 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책임지고 돌봐야 될게 너무 많았다. 음, 그거를 여러분한테 같이 하자고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안정된 삶을 바랬지만, 그조차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경제적인 문제라는 게 어,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을 한다 그래도 이런 지켜야 될게 내가 돌봐야 될게 많아지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 그래야 되나 어, 그거 갖다가 지속적으로 견뎌야 되는 이 상황이 온다면 이 아무리 경고했던 사랑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여자하고 남자의 차이야. 그게 왜냐하면 여자는 내꺼 내 가정을 지키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100을 벌어오면, 내가 5, 60이 내 주변으로 해서 나간다면, 그거 어떤 사람이 그걸 갖다가... 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지속적으로는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음, 어쩌면 그런 문제로 멀어지는 커플들이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한테 충분하게 물질적으로 해주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음, 해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음, 매, 맨날 진짜 2인분 같은 1인분 시켜갖고 둘이 논아 먹어야 됐고 공상 맞았지 어. 이 남자가 그것도 솔직히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어? 좋은 옷 입히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 형평상 그게 안돼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좀더 좋은 거 좋은 거 살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그렇지만 이, 이 남자는 그걸 못해줘 그렇다고 남자의 자존심상 내가 이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진짜 찐 속마음은 그거예요. 여러분하고, 그, 저기, 막, 평화로운, 어, 관계. 그 다음에 안전적인, 어, 울타리 안에서, 어,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고 싶었다. 어. 그렇지만, 이 똑같은 일이 또 온다 해도 어, 자기는 이 굴레를 아, 어, 벗어날 수가 없다 라고 나와요 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1번 카드는 음, 그, 그래도 너무 다행인게 어, 그냥 여러분들을 그래도 사랑했었다는 거, 어, 사랑했었다는 거, 진실 여러분에게 진심이었었다는 거, 음 그거 하나만큼은 참 아름답네요. 왜냐하면 어떨 때 카드 보면 그냥 놀자판 있잖아요. 그냥 육체적인 관계만 원하는 그런 사이도 있었을 텐데 요건 그게 아니라서 참 어. 마음 한구석이 짠하면서도 좀 그래요 네. 하여간 우리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그, 그분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생각했었답니다 네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복채로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레인보우를 뽑아주신 분들 이번엔 이걸 이쪽에다 놔볼까요? 자 <웃음> 이쪽에다 놓고 할게요. 어, 딱 구석에 가서 걸렸지? 오케이 커. 아 이건 또 뽑아야 되는데 이거 또 그런가? 저쪽으로 을까요 <웃음> 변덕도 죽을 듯해. 암튼자내 <웃음> 생각할까?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 한번 알아보아요. 아, 오케이. 그 사람의 진심 내 생각할까? 그 사람의 진심을 뭘까요? 어우 이 사람은 뭐 생각을 하기는 하네 음 이거 웬일이지요? 자 어디 봅시다 음참 상반되는 카드가 세개가 나왔어요 이 어, 집착이란 카드하고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은 카드하고 <웃음> 참 대박이다. 그 다음에 3컵 트리컵. 3컵은 어. 뭐야? 어. 뭐 때로는 그 삼각관계로 얘기하기도 하고 어.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거죠 뭐 어. 노는 거죠. 어. 봅시다 그냥 단순히 노는 건지 근데 이 사람은 집착이 <웃음> 좀 있어요. 어. 있어. 어, 진짜. 겉으로 보기는 뭐 멀쩡해 보이는데, 아는 아니지. 어. 왜, 왜 마음을 두고 떠나야 했지? 음. 무슨 일일까요? 마음을 두고 떠나야 했다. 마음이 변하진 않았어요. 왜? 어, 굉장히 어리석은, 어. 본인 그 스스로는, 뭐지? 그냥, 가벼운 마음이라고, 하지만, 호기심, 뭐, 가벼운 마음, 어 그냥, 마 편하게 훌훌 털고, 어, 떠났다. 어, 그러, 그러고서, 어, 마 편하게 훌훌 털고, 그냥, 아, 쉰나 아, 쉰나 하고 놀았다. 라고 나와요. <웃음> 아, 쉰나 어. 그런데, 그렇게 놀다 보니까, 어, 그렇게 놀다 보니까, 그 공허함이 밀려왔다? 어. 나는 처음에는 그냥 사랑을 다 놓고 그냥 내가 그 우리 파랑새를 갖다가 계속 사랑하는지 그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어. 그냥, 그냥 막막하게 자기 갈 길을 갔다? 음. 사랑을 두고 갔다? 그래, 어뭐 이참에 나도 놀고 싶은 거 한번 놀아보자. 그래서 아, 신나? 아, 신나? 하고 놀았는데 그렇게 놀다 보니까 공허함이 밀려왔다. 어, 뭔가 내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다. 어, 전에 그 주군의 태양에서 보면은 그 주군이 그 도라에바에 찔려갖고 깨어났는데 음, 좋아졌는데 어 뭔가 중요한 걸잃어버릴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기억상실이 와가지고 그런 것처럼 내가 중요한 걸 갖다가 잃어버렸는데 도대체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음, 음 그냥 자기 휴식, 휴식에 들어갔다. 이별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분이 어 지금 보니까 이분이 헤어짐을 고한 건지 어 이분이 성급하게 이 마음을 놓고 내려온 건지 아니면 이분이 체인 건지 그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음 그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음 그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 아마도 차인 게 아닌가, 어 차인 게 아닌가, 어, 뺑당한 거지, 음 뺑당한 거지, 갑자기 무너지게 됐다.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갑자기 무너졌나? 어. 음 무엇 때문에 무너졌나? 아, 거짓말했겠지 뭐. 여기서는 그냥 어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요. 음. 거짓말한 확률이 높고 어어이 즉흥적으로 어, 호기심에 이끌려 호기심을 갖다 억누르지 못했다라고 알려져요. 어, 이게 어,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럴 그럴 마음은 아니었어. 그럴 마음은 아니었는데. 계속, 어, 놀다 보니까, 놀다 보니까, 어, 하루 이틀 놀다 보니까 계속, 어, 제가 눈에 띄는 애가 있는 거야. 그니까, 얘는, 어, 떤 스타일이냐면 좀 시켜야 하는, 시키면 해요. 시키면 잘 해. 어, 호기심은 많아도 시켜야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가끔 가다 어떤 게 있냐면은, 시키지 않아도 돌출행,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적이 있어요. 어. 갑자기, 그냥 호기심이 어, 쫙 튀어나오는 바람에 이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나 어, 어. 그 호기심이 뭐겠어요 이성문제를 일으킨거죠 어, 이성문제를 일으켰다 술마시고 놀면서 어, 술마시고 놀면서 이성문제를 일으켰다 똑같은게 지금 두장이 나왔잖아요 어. 그래서 이 애가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어 소통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눈치를 조금 보다가 눈치를 보다가 이 새로운 감정이 또 들기 시작했는데 이 새로운 감정이 여러분을 향한 것인데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거지 지금 음아 욕심이 생겼구나 아. 이 사람이 두개다 갖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어, 두개다 갖고 싶었던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두개다 가질 수 있지? 그건 안 되지 둘중 하나만 택해야겠지 어. 어. 둘중 하나만 택해야지 지금 조금만 더 뽑아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어, 맞아요. 어이 사람이 둘다 갖고 싶었던 그 욕심 때문에 둘다 지키지 못했던 게 아닌가. 어 그래요. 어 그래서 무너졌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애를 애를 썼다. 애를 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어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매 이미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진심은 뭘까요? 어, 아주 진심을 한번 봅시다. 어, 원래 남자들은요. 그런 게 있어. 바람피가 들키잖아요. 들키기 전까지는 두 개를 다 갖고 가주고 싶어해. 그 어느 것도 노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사단이 벌어지는 거야. 음, 그냥 빨리 실수를 했으면 딱 거기서 끝내고서 다 끊고 왔어야 되는데 이게 꼬리가 길면 밟힌다 그러잖아요 어, 꼬리가 길면 밟힌다 어. 아, 파랑새야 나는 니가 어, 그리워 난네가 그리워 음. 너랑 나랑 있었을 적에 참 좋았었는데 근데 솔직히 너하고 있는 건참 편안했던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음, 너무 우리가 편안함에 익숙해져가지고 음? 서로에게 나태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해. 음. 우리를 우리 우리를 갖다가 좀더 객관적으로 놓고 음, 봤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 어라고. 음. 너는 나를 이해를 못 하겠지만. 음, 너 그래서 너랑 나랑 어, 많이 다투기도 다쳤지. 네가 나를 용서를 못할 테니까. 어, 근데 남자들은 다 그래. 음, 이기적이고 어, 원래 그래. 음, 네가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그러고 너 지금 나하고 헤어져가지고 너도 그닥 행복하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도 행복하지 않잖아 응. 너도 그렇게 응? 그냥 공허하게 있잖아 너도 누구하고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지도 않잖아 그런 거예요 응. 너도 나한테 마음이 그저 있잖아 응. 그냥 시, 실수라고 응. 그냥 거짓말에 한번 속아주면 안 됐었니? 어,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한번 속아줬으면 안 됐겠니? 음. 꼭 그걸 그렇게 어, 어. 막 끄집어내고 해비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끈질기게 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냐? 그냥 훌훌 털어버려줬으면 안 됐니? 이렇게 얘기를 해, 하고 있어요. 음... 그랬으면 우리가 좀더 새로운 국면을 맞았을 텐데, 응? 꼭 그랬어야 했니? 응.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는 거지. 응. 꼭 그렇게 떠났어야 했니? 응. 저기, 막, 둘중 하나는 떠난 것 같아요. 응. 둘중 하나는 떠났다. 응. 응. 그니까 이분은 자기가 비록 잘못했지만 이분은 그래요. 자, 생각하기에 어 저기 막자 우리가 어, 안전된 관계로 아주 성공할 줄 아, 알았던 거야. 그니까 성공할 줄 알았던 거야. 난 그럴 줄 알았어. 우리 관계가 어, 그냥 덮어두지. 어, 그냥 덮어두지. 그걸 꼭 그냥 응, 그냥 밑가, 밑바닥까지 파헤쳤어야 됐겠냐,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응, 그냥, 그냥 실수였어. 응, 실수였고, 근데 실수가 조금 길었다 뿐이지, 실수가 조금 끝었다 뿐이지, 나는, 음 응, 너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너도 그렇지 않냐, 라고 이 카드에서는 알려주네요. 그 사람의 진심이 조금 어, 뻔뻔한 마음이 없진 않은데 암튼 암튼 이 사람의 진심은 그래요. 이, 이, 이 영원히 그냥 어, 이 관계가 좋았으니까 계속 그렇게 갈줄 알았다. 어, 네가 이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파헤칠 줄을 몰랐다. 그냥 눈 한번 감아주지. 어, 그런 마음이었어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분이분한테 돌아가고 싶으세요? 재회하고 싶으세요? 다시 만나 만나고 싶으신가? 어디 한번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볼까요? 이, 이 카드 궁금하네. 둘다둘다 둘다 어. 그냥 헤어질 마음은 그냥 마음이 식어서 돌아선 게 아니라 어, 약간 실망감에 서로 서로 떠난 거 같아 서로. 자이두 사람 제외 가능할까요? 이 사람 두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봅시다. 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 나오네. 음. 다시 만나도 이 사람이 그 전에 사람을 갖다가 정리를 못한다거나 또다시 삼자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 이 리듬은 이미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데스가 나왔네 음. 음. 맞아요. 데스가 나왔어요. 데스가 나왔고 어. 첫 번째 들켰을 때와 달리 두 번째 들켰을 땐 조금 더 당당하게 당당하지 않겠나 싶네 음. 자 그냥 이 사람의 속마음은 그냥 그런 걸로 쳐요 한마디로 반성보다는 그냥 네가 한번 눈 감아주지 그랬니 이거 이런 거죠 눈 감아줘도 뭐자 음. 이번 카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내 생각할까? 어, 그 사람의 진심 한번 알아보아요. 음. 그 사람의 진심을 한번 알아봅시다. 요, 요쪽으로 이렇게 놓고, 와이. 음. 자, 그 사람의 진심, 내 생각할까요? 어디 보아요? 내 생각할까요? 음. 내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음. 어디 조금 버텨봅시다. 이 사람은 비춰지는 음. 음. 거에 비해서 어, 행동이 너무 어. 아, 뭐 자기 어, 지각히 이기적이네요 어, 비춰지는 거에 비해서 음, 비춰지는 거참 멋있는데 어, 비춰지는 건 멋있는데 감정의 기복이 조금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랬다 저랬다 어, 오늘은 이러고 내일은 저러고 음, 겉으로는 젠틀하고 멋있고 남그 로맨틱한 남성? 남성 남자가 아니라 남성스러운 분위기가 나는거지 음. 척 그거 있잖아요 척 음. 이분은 <웃음> 여러분 생각하네 음. 여러분 생각해요 음. <웃음> 여러분 생각하고 음 여러분한테 다가오고 싶어해요? 음, 다가오고 싶어하고 음, 말을 건네보고 싶어한다 어, 말을 건네보고 싶어한다 근데 이 사람 전에 헤어졌을 적에 어, 이 사람이 이렇게 그 뭐지? 음, 그렇지만 오지 못해요 어, 아직 정리 안된 음, 여자가 있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뭐다 오고 싶어도 어올 수가 없다 왜 정리가 안된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음. 아니 정리도 안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아, 이거 참 애매하다 요, 요 케이스는 혹시 이거 정리 안된 사람이 그 사람인가요 어. 동료지, 동료지, 응, 동료, 동료 친구 뭐 이런 거지, 응, 어, 뭐 회사 동료라든지 동호회 동 응, 같은 동호회 에 있다든지 아니면 진짜 친구라든지, 응, 어, 진짜 어, 어 절친, 절친, 어, 혹시 이 사람 절친하고 간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친구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단짝이었던 어, 친구. 항상 이런 어, 경우 그런 느낌이 묻어 나요. 이 카드에서는.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라고 어, 여러, 여러분들이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다. 음.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받았을 수도 있지. 음. 왜냐하면 은 지금 절친하고 이게 지금 삼각관계 구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변에서 인심을 다 잃었을 수도 있고 음, 그리고 말 말들이 그냥 무성하게 나는 거지 근데 이 말들이 무성하게 나도 그냥 그 그냥 걔가 그랬때가 아니라 야걔 어쩜 그거 아니니 뭐 그렇게 그, 리고 전에 걔도 그런거 아니었니 뭐 이런거 있잖아요 추측성도 남발하고 어. 그니까 눈덩이처럼 굴러나는 거야. 이게 그런, 그래서 그 그게 더 괴로운 거지. 축축성 그, 그런 거. 사실만 보도해야 되는데 사실 그 이상의 것이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기는 해요. 어. 여러분들 생각을 하, 하기는 하는데 그게 지극히 어.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거지, 자기를 위한 거. 어. 음. 왜냐면, 그러고 여러분들이, 어, 이 관계를 갖다가 잘, 이 사람하고 있었을 적에, 분명히 이 사람이, 응, 어, 이렇게 우유, 그니까 이 사람은 항상 우유부단해. 우유부단하고 뭘 하나 할 때도 굉장히, 어, 진짜 시켜도 안 해. 이 사람은 지멋대로야, 시켜도 안 해. 어. 그니까 그런 것들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참아줬다 그런데 왜그 같이 간 사람하고는 금방 끝난 느낌이 있어요 음. 헤어진 것 같아 그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하지 자기 혼자 꿈에다 색칠한다그래야 되나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음 그런 거예요 어. 왜냐면 좀 이기적인 데가 있거든 음. 그 이기적인 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걸로 자이 사람은 그러면은 진심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아 이거 거꾸로 진심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떡줄 생각은 생각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혼자서 꿈에다 색칠하고 있는데 어디 진짜 떠올 줄 생각이 없는지 여러분은 떡줄 생각이 있는 건지 한번 봅시다. 아, 아이고. 음이 사람은 자기 세계에 빠져 살아요. 음. 자기가 거짓말하고 어그그 그 여러분들한테 뒤통수 친거 생각지도 않고 여러분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다. 음. 여러분한테 마음이 남아 있다. 음. 어맞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네 어. 이 가, 저기 말 배마저 갖고 도망간 그 여자하고는 금방 헤어진 것 같아. 어. 음어떡 하면 파랑새야 나는 솔직히 네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네가 나한테 너무 너무 잘해줬는데 나. 어떡해. 어떡하지? 음, 난니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네가 나한테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너한테 말을 하면 네가 나를 받아줄까? 근데 난갈 수가 없어. 음, 나 이렇게 혼자서 발만 동동 굴러, 자기야, 자기야 하고 있네. 날좀 봐줘 하고 가고 있는 아기처럼 <웃음> 못 살아 정말. 음, 왜냐면 아기거든요 이 사람은. 음. 여러분은 그 방면에 비해서, 어, 이 사람에 비해서 조금 활동성이 조금, 어, 활동력도 있고, 음. 그리고 여장부 스타일하면서도 많이 좀 인내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불같으면서 이게 확 자르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 저기 막그 파지티브이면서도 인내심이 있다 그래야 되나? 이 사람이 이런 걸 갖다가 많이 받아줬다라고 나와요. 음 많이 받아줬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정말 저기, 저기 배 맞아서 좋아라고 하배 맞아서 간그 여자하고는 금방 끝났다 어, 금방 끝났다 왜이사람이 이런 성격을 누가 받아주냐고 안받아 주지 시켜도 안하고 지가 좋아야만 해요 지가 지가 관심 있는 것만 하는 사람이야 음 근데 어떤 여자가 좋아라 하겠어 음.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갖다가 잘 맞춰 맞춰줬다라고 봐요. 음, 잘 맞춰줬다. 왜냐면 성격 자체가 그런 거에 크게 관 어, 저기하지 않아. 그래 뭐 그러던가 막 하고서 좀뭐 뭐지 저기 막 털털하게 다 받아줬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정말 뭐 안전 있으면. 이것쯤 좀, 좀 해가면서 하지 않으려면 좀 호기심을 좀 유도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사람의 호기심을 유도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잘 핸들링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다.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음, 이사람한이 사람이 뭐, 만약에, 뭐, 꼭, 이렇게 이 사람 성격상 막 대놓고 막 이러지는 못 해도 조금 뉘앙스는 풍길 거 아니야. 어, 뉘앙스를 풍기면은 여러분 뭐이 사람한테 이 사람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으세요? 음. 응. 물어보는 거야. 어디봅시다 아, 어, 이 사람은 계속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네. 그리고 되게 지금 감정적으로 어, 되게 불안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안 받아줄까봐. 어, 안 받아줄까 불안해. 음. <웃음> 그런데 웃긴 게이게 쓰면 좀 자기 진심을 이렇게 좀 보여주면 되는데 이게 그게 그러 그때는 그때는 하면서 계속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 될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게 보일까 싶어하고, 아 그냥 소, 솔직하게 말해주면 오히려 더난데 걔는 뭐 그렇고 저렇고 막그 상대방 그 험담하면서 있잖아요. 그거 어. 상대방 험담하면서. 어. 어, 막 얘기하는 를 거지 어, 뭐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래도 나는 네가 최고의 뭐, 어, 뭐 이상형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어, 여러분이 그냥 들어주는 것 같아요 어, 아, 아무리 개소리를 해도 그냥 들어주는 것 같고 음, 그냥 그 사람의 감정을 다 포용해 주는 것 같아 이, 이 커플은 사람은 다시 만날 수도 있겠는데 아 그래도 안 돼. 결국은 또어디 음. 봅시다. 아. 이 사람 음. 받아주는 걸 이렇게 너무 성어 뭐지 뭐지 너무 저기하지 말고 음. 그냥 그냥 받아준다기보 뭐 적은 것 같은데요. 그냥 어, 안 돼요. 음. 잠깐 받아줬다가 다시 탈로가 나는 것 같아. 어. 안 돼. 안 돼.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뭐라고 자기 피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게 다 들통이 날것 같아. 어. 들통이 나서 결국은 안 돼요. 음. 바람낸 말이 천리간다잖아. 그렇죠. 근데 암튼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오고 싶어 하네요. 음 자 여러분 생각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되게 아쉽거든 자 3번 카드 리딩 어어제 어,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 실은 어저께 4번 카드를 다 찍었어요 근데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음, 4번 카드를 다시 찍게 됐네요. 어, 내 생각? 그 사람 내 생각할까? 내 생각할까요, 그 사람? 자, 4번 카드 여기다 두고. 자, 그 사람이 내 생각을 하는지. 음, 어디 한번 알아 봅시다. 음, 음. 이 사람은 일단 어디 봅시다. 자기 안에 어, 아이고 음. 그냥 여러분에 대한 어, 궁금함은 갖고 사네요. 어, 궁금함은 갖고 살고 어.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거반 거반 다 끝나가는. 어. 끝나가는 그러니까 수많은 그 노이즈 속에 어, 노이즈, 피곤함 이런 것들 어, 속에서 다 끝나가는 게 아닌가 음,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이분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음. 이분은 여러분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고, 어, 혹시, 그러니까 연락, 혹시 연락을 받으신 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음, 연락을 받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 분은, 어, 나름대로 만족한다? 자기 지금 현재 사, 생활에? 어,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음, 뭐. 그, 그, 그, 그런거죠. 그음 적당히 이제 과거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그 힘든 일을 다 맞춰놓고 어, 힘든 일을 맞춰놓고 이제 조금씩 자기 여가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여러분에 대한 소식을 이 사람들 듣는 것 같아요. 음.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음. 혹시 이분 이분이 잠시 어디 가 있었나? 이분이 잠시 어디 가 있었나요? 어, 아니면, 이 분이, 여러분, 그이 그러니까 분이, 여러분들을 떠나서 다른 분,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어, 같이 갔는데,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다시, 어, 내 과거의 파랑새는 어떻게, 어떻게 지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왜? 아... 음, 한번 연락을 해볼까 뭐 이런 마음 연락을 해볼까 라는 그 마음도 없지 않은데 음그런것 같아요 음 잠깐만 음, 어디 더 봅시다 음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같 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우리 파랑새한테 연락을 해서 어, 같이 좀 잠깐 얘기 좀 나눌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지금 요 생각을 하고 앉아있네요 아니 갈 때는 언제고 다른 여자하고 떠났었던 것 같은데 음. 다른 여자든 다른 남자든 하여간 다른 이성하고 떠났잖아. 어. 떠났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은 또 그렇게 하지, 하면서도 움직이기는 힘들어요. 음, 움직이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같이 떠났던 그그 그 사람하고 결혼을 앞두고서 결혼 이분 결혼하셨나요? 결혼했거나 아니면은 가정을 이미 이뤘거나 근데 이 가, 결혼하기 전에 어, 여러분들한테 약간 미안한 감정도 있고 음, 미안한 감정도 있고 해서 여러분을 갖다가 회사 가고 한번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알아볼까 근데 움직일 순 없어 움직이지 못해요 아, 아니면 결혼을 이미 했거나 결혼을 이미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나거나 어, 둘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음. 아니 뭐 그렇게 가놓고서 아 이, 제, 제가 어저께 이걸 갖다가 찍었는데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갖고 다시 찍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르게 나왔는데 이 내용은 똑같네요 어쩜 이렇게 똑같지 4번 카드 내용은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음. 아 이거 그리워한다는 카드도 오 대박이다 어저께도 첫 번째 이거 나왔거든요 그리워한다 음. 이분은 가족이 원하는 사람하고 어, 결혼을 한게 아닌가 견, 결혼을 한 것이든 아니면 결혼에 임박해 있든 음, 뭐 이런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의 소식을 갖다가 그래도 간간히 듣는 것 같아요 친구들을 통해서 음. 그리고 친구들이 보기에는 얘가 잘 됐지. 왜냐면은, 그, 가족이 반기는 사람하고 저기 했으니까. 음, 이것도 똑같이 나오네. 근데 마음은 아프다. 어, 마음은 아프다. 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 음. 파랑새야 어, 나는 아직도 네 생각에 음, 네 생각만 하면 마음, 마음 한구석이 아려 너의 소식을 들었다 음, 너의 소식을 들었는데 너의 소식을 들은 후로부터는 내가 더욱더 네 생각에 간절해지는구나 음, 나는 나 어, 가정이 생겼어. 음, 가정이 생겼어. 음, 물론 아무 문제 없고 순탄해. 음, 이 가정을 잘 꾸려가야겠다는 열의도 있고. 음, 근데 그렇게 마음에 들면 들수록 너에 대한 미안함과 너에 대한 그리움이 음, 나에게 밀려들어온다. 이 사람을 그렇게 얘기해 주냐아 그럴까면 왜 떠났어? 음, 그럴까면 왜 떠났어? 음. 그래서 한번 연락을 해볼까라는 마음도 없지는 않아요. 음, 연락을 해볼까라는 마음도 없지는 않은데, 음, 여러분들이 혼자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 어, 받아줄 것 같지 않아서, 연락을 받아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생각으로만 그친다 어, 생각으로만 그친다 이분은 어,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고 있는 거 맞고요 음, 그리고 지금 너무 괴롭고요 어, 너무 괴로워요 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분이 음,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거나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거나 약속 이미 이미 약속해서 결혼식을 했거나 하여간 음, 그런 상태 에 있는 사람하고는 사랑하기보다 그냥 우정 정도, 음, 우정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냥 우정 정도예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떠났을 때이 사람도 힘들었다, 어, 되게 힘들었고 음. 그렇지만 모두가 어, 그 원하는 길을 이 사람이 이 그러니까 부분 자기 저기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시키니까 한 거예요. 어, 부모가 시키니까. 가족들이 원하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자기, 자기 주장이 강하지 못했다라고 봐야지. 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하고 어쩌면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어, 외관상 보기에는 굉장히 이 사람이 능력 있고 음. 능력있고 멋있어 보여도 그것이 이 사람의 어이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 부모님이나 가족, 친척에 들 의해서 어, 앉은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사랑보다는 음그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음, 가족들이 원하는 곳으로 마음을 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사람 이거 마음 편하지 않아요 음. 마 편하지 않고 어, 항상 어, 뭐랄까 음. 불안함 속에 있어, 불안하다 어, 그 자기 맘도 자기가 제대로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음. 그리고 여러분한테 연락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라고 나와요 여기서 연락하면 뭐 하겠어 음. 여러분이 연락하면 받아 주실 건가요 어디 봅시다. 연락하면 여러분들이 받아주나? 이 관계 받아줘봤자 그림자, 그림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아, 이 사람은 여러분을 놓을 수가 없다. 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 부모님이나 이런 뜻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그냥 결정을 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과도 등지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요 카드가 나왔거든요? 음, 요거는, 말, 그, 시키는 데는, 시키는 면 시키는 데다 해요. 그니까 헤어져라 그러면 헤어지고, 만나라 그러면 만나고,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하고, 그래요. 근데 뭔가, 이 카드에 숨은 적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 어,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부모님이 따라준 대로 했지만 어, 자기가 어, 원하는 걸 갖다가 어, 한번 어떻게 지내나 알아보고 싶은 충동이 스물스물 생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원하잖아 음, 남자는 자기가 좋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있으니까 어, 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도 놓으려들지 않고 과거의 사람도 놓으려들지 않는 거지. 응. 전형적인, 이기적인, 어, 그러니까 대놓고 어, 너는 나의 세컨드가 되었다고 이 말은 못 하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응. 거짓말하겠지. 응. 내 사랑은 너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콤하게. 그다 뻔한 거지 뭐. 응. 둘중 하나를 택해야지 뭐. 그러면 언제까지 저기 막이 관계를 갖다 끌고 나갈 수 있을 건데. 어차피 이런 비밀스러운 관계는 결국엔 엔딩을 맞아요. 어. 그렇잖아요. 엔딩을 맞아요. 음. 그러면 어느 쪽이 엔딩을 맞겠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보다 원래 돈을 따라갔던 사람인데 만약에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또다시 버려지는 것은 사랑이겠죠 음, 또다시 버려진 건 사랑이다 음, 그러고도 남는다 왜냐하면 어, 집안에서 푸시가 들어오면 얘는 어, 그 집안의 그 여론에 따라서 갈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근데 암튼 음, 이, 이 분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카드에서는 알려, 알려주네요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음, 뭐 살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다뭐 수만 가지 경우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그래도 이번에 사랑은 여러분이었다라는 거. 음. 자 어, 재밌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 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만나봬요. 여러분 안녕.